내가 수업하지도 확실히 다르나요? 진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 있어요 이 아카데미 다녔던 거랑 좀 다른 게 대두님이 아카데미 다닌 거는 정말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다가 어떻게 하면 메이크업을 잘할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배우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일대1 메이크업 수업이라서 정샘물 샵에 있는 원장님들한테 경력에 따라서 페이도 좀 달라요 수업 페이가. 제가 쓰는 화장품들을 들고 가서 베이스부터 내 얼굴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쉐딩이랑 러시 배우고, 눈썹 그리는 거 배우고, 아이 메이크업 하는 거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수업 들을 때 재밌던데? 아 제가 그동안 너무 화장을 떡칠려 하고 다녔지만 아좀 내추럴하게 화장을 하는 게 뭔지 오늘 좀 다시 배웠어요 가격은 조금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경력이 오래 안 되신 분들은 3회 정도 해가지고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업을 할때 보통 1시간인가? 배우는데 세번 수업을 나눠서 하지첫 번째는 이제 베이스 두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 눈썹 이런 거 전체적으로 배우고 세 번째 수업 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교정을 더 잘할 수는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배우는 선생님은 어좀 비싼 선생님입니다 제가 배우는 원장님은 정샘물의 청결 원장님이시니까 청주의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김태희 씨를 엄청 담당으로 많이 하세요. 몇번에야 좋아지나요? 감각 있는 분들은 3 회짜리 이렇게 끊으면 될것 같고, 저는 좀 다양하게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김태희 씨도 제가 봤죠. 두번 봤어요. 너무 인용.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계셔서 아, 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돈님 메이크업 해줄 수느꼈는데 다른 사람을 메이크업 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뭐, 진짜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메이크업 해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대돈님은 혼자서도 하지 않나요? 혼자서도 내 어느 정도는 할줄 알지 그래도 아카데미 다녔으니까 저도 샵에 가서 받는 게 제일 예뻐요